여긴 어디지? 으? 여긴 천국이야 저거 어? 응? 천국이에요? 어? 와, 되게 어지하네요 뭐. 천국 1일 체험권에 당첨됐어 어, 아, 설마 저 저번에 엄마가 빨래 개는거도와드린는 <웃음>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천국? 그것도 그렇고 몇 가지 착한 일을 봤지? 천국 체험하기 딱이야 어? 정말요? 대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지옥만 갔었는데 진짜 천국 와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오늘은 뭐하죠? 3. 어? 이게 그 말로만 봤던 천국급식이구나 꾹 로제 떡볶이잖아 너무 좋아 우와! 로제 떡볶이 분모자 너무 좋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로제 떡볶이 분모자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서 한번 더. 음! 와 분모자 로제 떡볶이 분모자 좋아하는 사람 저요. 응? 음? 음! 생겼잖아. 로제 떡볶이에소세지도 있지요. 뿌 소시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뿌. 음 맛있잖아. 맥주리아도. 투이. 음! 맛이 있는데 맛이 없어 다음은 파빗이잖아 어? 이건 파빗 캔디? 우와 파빗 위에 캔디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캔디를 한입 먹으면 음, 음. 이게 파빗이 된다는 게 진짜 좋다 파빗 해진다. 뿌. 파비, 천국 끝이 너무 좋잖아. 우! 여기 어디지? 어? 방금 전까지 수수깡 만들기 놀이하고 있었는데. 고리온. 어? 누가 내 이름을 무섭게 부르지? 누구세요? 난이 지옥을 지키는 악마다. 지옥이요? 제가 왜또 지옥에 왔죠? 으아! 이번에 누나 괴롭히고 엄마 말씀 안 들었지? 아, 그게. 아, 그게.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학교에 가서 지옥 급식을 먹으려? 지옥 급식? 어? 오, 뭐야? 지옥 급식에 햄버거도 나오잖아. 햄버거는 제일 나중에 먹어야지 제일 맛있을 거니까. 꽥꽥꽥. 이건 뭐야? 수세미잖아. 에? 응? 수세미를 지금 먹으라고요? 아, 패턴. 네? 이 수세미가 먹는 거라고요? 말도안 돼! 이게 먹는 거라니. 아, 먹는 거니까 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궁금하다. 음? 카스테라 맛이네? 맛있잖아? 음. 기분은 나쁘지만 생각보다 맛있어. 응? 음? 이건 퐁퐁. 설마 이걸 같이 뿌려먹는 건가? 설마 이거 뿌려먹는 거 아니죠? 수세미에 주방 수정제까지 뿌려먹으라니 이거 진짜 지옥이다 지옥 개개개 네? 진짜 뿌려먹는 거라고요? 수세미 주방 세정제를 뿌려서 먹으라고요? 진짜 맞죠 먹는 거? 진짜 주방 세정제랑 착각한 거 아니죠? 믿고 먹어보겠습니다 음! 그냥 달잖아! 뭐지? 올리고당인가? 네! 블엿이에요 헉! 야기야기 에이 이런 케이스에 넣으니까 기분이 안좋아 다음은 음, 아껴먹으라 했던 햄버거를 아무래도 먹어야겠어. 음. 어 뭐야? 햄버거가 젤리로 변했잖아? 에이 그래도 난 젤리도 좋아하니까. 젤리 먹어보겠습니다. 아, 어, 아! 뭐야? 젤리에서 못 먹는 모형으로 바뀌었잖아. 아, 어, 이건 접어 먹는 사탕. 야, 접어 먹는 사탕이잖아. 뿌, 이거 집에서 만들어 먹어봤는데 이게 찐이다. 뿌, 근데 여기서 먹게 된다니 너무 좋다. 뿌, 우야 무슨 색깔 먹을 거냐면 남 빨간색. 뿌. 근데 어떻게 먹지? 먼저 껍질을 벗기고 오호 한번 잡아볼까 반접기. 잘 접히는지 한번 봐야겠고 집에서 만들 때는 잘안 접혔단 말이에요. 이게 안 뜯긴다고. 뿌나두셋오잘 되잖아 뿌 이제 반접기 또 반접기 한다고 뿌 이번에도 잘 됐겠지 하나. 하나, 둘, 셋 오! 잘 되잖아! 뿌! 이쪽도 접고 응. 잘 돼야지 하나, 둘, 셋 오! 잘 되잖아! 뿌! 또 마지막 반갑기 이거 맛있겠다 딸기 맛시으면 좋겠다 하나, 둘, 셋 와. 마지막 뛰어보겠다 우와 넌머리 과연 어떤 맛일지 먹어 보겠습니다. 머리카락, 머리카락, 머리카락, 머리카락, 머리카락, 머리카락, 머리카락, 머리카락, 머리카락, 머리카락, 머 내가 수수깡을 만들어왔는데 여기도 수수깡이 있어 와 똑같다 개개 개. 어, 이거 근데 잠깐 수수깡 맞나? 되게 딱딱한데 여기 있는 거다 먹을 수 있는 거죠 어? 우와 이거 사탕이야 우와 뭐지 껌인가 음 맛있잖아 수수깡처럼 생겼지만 사실 사탕. 우리 수수깡놀이 해볼까? 사키놀이 봐봐 이 위에다 쌓고 이렇게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쌓어아 안되네 짬이 다 마지막으로 어? 이거 뭐야 조금만 이거 뭐야 전복 다시마 캐러멜 내가 잘못봤나? 이게 뭐지? 전복이랑 다시마랑 캐러멜이 됐다고? 으아! 이건 너무한거 아니야? 왜 이걸 캐러멜로 만들지? 왜? 이건 정말 어떤 분이 전복이랑 다시마를 너무 좋아해서 캐러멜로 만든 것 같아. 그래도 너무한거 아니에요? 그래도 캐러멜은 너무한거 아니에요?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우와, 모양은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먹어 볼게요. <웃음> 바다의 향. 응? 어? 어? 바다의 향이 너무 올라와. 지옥급식 진짜. <웃음> 다시는 안 오고 싶어 지옥급식.